이번 영상에서는 초승돌에 대해 알아볼게요. 초승돌은 장비 아이템에 장착하여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른 게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장비에 보석을 넣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소켓은 장비 정보창의 아래에 표시되어 있고 아이템이 일정 등급에 도달하면 하나씩 늘어나요. 이 아저씨는 상의를 태초등급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초승돌을 넣으려고 하네요. 초승돌의 종류는 색상과 티어로 구분되며 장비의 부위마다 장착이 가능한 색상의 옵션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거나 넣는 건 불가능해요. 초승돌의 티어는 3개가 있고 이티어는 그윽한 3티어는 수려 안에 수식어가 붙으며 하위 티어의 초승돌을 재료로 이용하여 업글을 할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위 티어의 성능이 더 좋아요. 이티어를 만들기 위해서 1티어가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냐고요 1티어는 명예상점에서 7,000점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하지만 명예점수는 소중하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70에서 80골드 정도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요. 근데 3티어를 본인이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공예 숙련도가 7만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들은 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매장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데 하나에 1,780골드 하네요. 이렇게 비싼 걸꼭 넣어야 할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비 자체에 붙어있는 성능보다 초승돌로 상승하는 능력치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꼭 넣어야 해요. 이 아저씨처럼 골드가 너무 부담스러운 유저라면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서 1티어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려한 초승돌이 아닌 일반 초승돌을 넣은 후 강화석을 이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 명예점수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모든 장비의 초승도를 전부 강화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키를 매우 열심히 하더라도 아마 반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으로 강화 초승도는 다시 뽑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간 노력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초승도를 강화하는 방법은 우선 1티어 초승도를 장착해 주세요. 초승도를 장착할 때는 노동력과 골드가 소비되며 장착된 초승돌의 개수가 많거나 장비의 티어가 높을수록 증가해요. 초승돌 강화석 1단계는 명예상점에서 1500점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최대 6단계까지 강화할 수 있어요. 6단계까지 강화를 하게 되면 수려한과 동일한 성능을 갖게 돼요. 그리고 1단계 이후 2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강화석들은 제작을 통해서 만들어야 해요. 초승돌 강화석을 구매했으면 아까 장착한 1티어 초승돌에 강화를 하면 돼요. 따로 실패 확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강화를 진행할 때 노동력이 소모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강화가 완료되면 초승돌의 모양이 반달로 변하며 능력치가 약간 상승해요. 초승돌 강화석 2단계부터는 공예 제작대를 통해서 만들어야 하고, 2단계를 하려면 1단계 강화까지 진행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1단계 강화석 2개와 초승돌 결정 3개를 필요로 하며 단계가 상승할수록 필요한 재료의 개수도 증가해요. 그리고 마지막 6단계 강화석 재료의 영지주와 3개가 추가로 필요하니 만약 강화 초승돌로 하는 사람이라면 영지회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초승돌 결정을 얻는 방법은 초승돌을 금음돌로 분해하여 얻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고대 던전에서 먹는 분초돌을 갈아서 수급해요. 아니면 경매장에서 구매해도 상관은 없지만 전부 구매한다면 그냥 수료원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화석을 다 만들었으면 차례대로 강화를 진행하면 돼요. 6단계 강화까지 필요한 것들은 1티어 초승돌, 강화석 21개, 초승돌 결정 5한개 영지조화 3개이며 노동력은 총 2020이고 장착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동력은 제외했어요. 그렇다면 전부 골드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해볼까요? 1티어 초승돌은 65골드 2 0분에 구매했어요. 장화석은 명예점수 3 1,500점으로 영광의 잔을 63개 구매할 수 있으며, 개당 3골드로 총1 8 9골드의 판매가 가능해요. 또한 초승돌 결정의 시세가 1 1골드니까총 561골드이며, 계승자의 주머니를 열었을 때 노동력당 1 0분의 수입이니 노동력 비용은 202골드네요. 그래서 총 비용은 1,017골드 20은으로 수료안의 가격이. 1800골드 정도 하니깐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만 회수가 불가능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결정해야 해요.